No.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안 볼게요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나 이거 걸리면 이거 정지 먹어! 짜잔 반갑습니다! 백호롱입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은 I'm on observation duty 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음... 아니 왜 의자가 여기를 안 보고 여기 다어 그림 바뀌었어요 뭐야 이거 신호등 아저씨야? 아, 아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아나 거실 그림 변칙 이거 아니었죠? 다른 그림이었어요. 이... 어 됐어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문제가 수정돼서 그림 문제 없고요. 뭐 노트북 바닥에 있었던 거 확인했고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게 수상스러워 모든 게 의심스럽고. 어 아직 그렇게 별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음 아직 뭐 아니 뭐 움직여야 뭘 신고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와 깜짝이야 아아이 시간마다 이 종이 울리는구나 아어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구워 구워 구워 구워 구어 이거 어딨어 어딨어 있어? 유령 침입자 침입자 유령 유령 유령 유령 어 뭐야 잠깐 유령이 왜 없어? 유령 있잖아. 아니 왜 빨딱 벗고 왜 들어와 있어? 뭐야? 아 뭐야? 아 뭔데 저거? 저, 저, 저, 저. 침, 아 침입자 집 있다. 침입자 침입자 침입자. 입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어디야? 자자 시작하기 전에 외워놔. 뭐가 있었고 뭐가 어떤 자리에 있고 요걸 외워야 돼. 화장실은 비교적 쉽죠. 자뭐 발코니 쪽도 문제 없고요. 한숨 자고 올까? 자고 오면은 뭐뭐 뭐 문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정말 요즘 어 취직 가는 것을 보면 다 CCTV로 보고 있고 CCTV 잘못 보면 죽고 진짜.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아니 무슨 일하는 것마다 귀신 있고 괴물 이 있어. 어저 어, 뭐야 이거 이거 질러 질러 질러. 화장실에서 그림자 변칙. 이게 신고한다 그래서 바로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아예 확인해서 해야겠다. 야, 오늘 밤은 뭐, 그냥 아주 편안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 아니,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집을 싸놓은 걸까? 귀신이 웃어서 도망친 거야, 설마? 어, 그래도 지금. 어, 깜짝이야. 아, 아. 어, 뭐야. 아, 뭐야. 왜두번 울려? 아, 깜짝이야, 진짜. 아, 아, 이것 때문에 계속 놀라네. 아. 아니 종소리 좀 바꿔 제발 아 진짜 1시부터 좀더 개체들이 많이 나, 나타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좀 유심히 살펴볼게요 아 봐도 모르겠어 이게 보다 보면은 이 바닥에 전 뭐야 이거? 누가 커피 쏟았어 커피 쏟았으면은 닦아 놔야지 어? 아니 지왜 집안에 블랙홀이 생겨 이러니까 이사를 갈라 그랬었던 거구만 근데 이런 짓하면은 나 같아도 못살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냥 도망쳐야지 아니 무슨 밤만 되면은 뭐 어? 의자들이 저기 움직이고 막 소화기가 막 진동모드처럼 팍 떨고 있고 그림이 뭐 소방차 아저씨로 바뀌지를 않나? 아 못살아 못살아 이거는 공짜로 저도 못살아 이거 아니 문다 잠궈놔도 침입자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뭐 자동문이야 집이? 뭐야 이거 변기통 올라가요? 아니 어떻게 대먹은 집안이길래 변기통까지 올라가? 와 진짜 대단하다 뭐야 엘리베이터 달았어? 가요. 저거 이제 저희도 똥 싸면 밑으로 다 빠져요 그래서 똥물 바닥에 난리 납니다 아아씨아아 두시라서 아, 아, 두번 올리는 거구나 아, 아니 아 게임 소리는 자아작데저 종소리만큼 어쩌자는 거야 어? 침입자? 뭐야? 침입자? 뭐야 여기 이집 사는 아들램이 아니지? 자 경찰 아씨들이 출동해서 잡아갔고요 점점 진해져, 점점 진해져,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빡세지고 있어요. 재미차, 어, 재미차, 재미차, 저저저 아저씨 뭐야 저저저저저 저. 미어바뀌다 뭐야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아또또또또또클리다고또 끝난다 말이야 빨리. 아 보고서 이거 왜 느려? 어 여기. 아니 이거를 뭘로 선택을 해야 얘를 뭘로 선택을 해야 해결을 할수 있지? 침입자도 아니었어요? 아 진짜 치, 이거 그 개짜가족 진인데 생긴 거 유령이 없대 아니 뭔데 그럼 쟤는 유령도 아니고 침입자도 아니고 시변의 존재인가? 공허의 존재인가? 좀 까불면 안 되는데 아아아아쟤 뭔데 진짜 아. 자꾸 침입자가 들어오지를 않나 어? 의자가 움직이지를 않나 그림이 바뀌지를 않나 <웃음> 컴퓨터에서는 전원도 안꺼져 나는데 이상한 동영상이 틀어지지를 않나 내가 여기서 어?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여기서 살아 보실래요? 하는 순간 그 사람 그냥 하, 말을 하지 말자 어떻게 살아?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단 말이죠 여기는 다른 분들을 고용을 안 하시나? 아나 혼자 이게 아 아이씨 진짜 한 시간만 지나면 왜 이렇게 자꾸 놀래냐고 아 커피 한잔 딱 하고 오면은 될것 같은데 아, 커피 한잔 하고 오면 죽어있다고요? <웃음> 그럴 것 같아요 <웃음> 아, 오 깜짝이야 아 아, 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왜 이렇게 놀래냐 나는? 아 진짜 너무 쫄보다 진짜 쫄탱이다 너무 어우 아, 운이 많이 무섭네요 생각보다 아, 아 퇴근하고 싶다 진짜 아, 퇴근을 못하고 있어 자꾸 죽어서 이번 오늘은 조금 무난한데?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쯤 몇개더 나왔을 텐데? 자 딱히... 아 깜짝이야! 아아 아, 씨! 침입자 침입자 아아 아, 집에 가! 아왜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남의 집에 와서 뭐야 침입자가 아니야? 아 부엌이구나! 아왜 빨개 벗고 있어? 미쳤나봐! 아, 빨리 나가! 아 경찰 아저씨들 빨리 데려가요! 아 데려갔다 데려갔다 아 이게 헛것이 보여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헛것이 뭐여 이게 바뀌지 않은데 내 눈이 자꾸 착각을 느껴서 헛것이 보여 그러면서 어? 이게? 여기 있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꾸 아 너무 잘하잖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괴물이다 괴물 잠깐만 빨걸이 발걸이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컵 움직였는데, 이거 컵이 여기 있었는데, 하나가 여기 두개 아니었는데, 여기 하나 있었는데. 맞네, 와아아아아아부양한다 <웃음> 어, 얘도 자 여러분 퇴근 시간까지 아 시간 아아분 남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클리어하고 있어서 아아보다 빨리 아날것같아요 하하 <웃음> 없어 없아 없어, 없어. 그아 그대로 문자에다가 낙서 한거 없고, 수건거리 그대로, 전기통 그대로, 소화기 그대로, 불크판 그대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더 의심스럽네? 어, 여기, 여기, 여기 테이블 위에 빗 빛. 와, 너무 잘한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잘한다. 아주 그냥, 어. 크 너무. 그만해야지. <웃음> 어, 지금 플래그 좀 많이 세웠어.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가서 힘드네. 여러분, 1 시간 반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거고. 생각들다입자들은 뭐냐? 해고랑 차고 경찰서에 끌려가 고 진술서 조사하고 그러겠지요. 음, 뭔가 아직 바뀌는 게 없는데 뭐가 있을까? 아, 잡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아직 없고 여기도 없고 아주 드럽고 치사한 게임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 아, 잘다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우유, 잘한다. 아이씨, 깜짝이야. 아, 씨깜짝이야 아! 아저 그림이 돌아가기도 하는구나 어 여기 뭐또 있다 발코니 외부? 그림자 벤치 집중해라 정신 어어어 뭐야 뭐야 왜 그래 왜왜 왜, 왜. 아 아니 없었어 없었어 아왜 뭐가 아어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아, 뭐. 아 과자 없었졌어 과자 없어어 과자 여기 뭐 없어졌어 과자가 없어졌어요 과자 뭉탱이가 아 진짜 이거 한 번씩 말을 해줘야 이게 인식이 되는구나 낀거 어, 없는데? 거 바뀌었다는 거야? 뭐가 생겼나 여기? 이거 없는데? 아 담배 없어져 담배! 발코니 예보 개체 실종? 아 맞네 없어지네 말한 거다왜 부엌이 안 나와? 부엌 카메라 고장 난거 같은데요? 카메라 오작동 부엌 카메라가 안 나와요 화장실 발코니 침실 거실 그죠? 부엌이 안 나와 어? 소방차 아저씨? 어이? 아, 빨리 저 아저씨 보셔야 돼 빨리 소방차는 빨간불에 멈추지 않아 뽀이와 이제 부엌 나오고요 와 이번 거 클리어 하겠는데? 너무 잘하는데 나? 어이 뭐야 저 이거 저 어디야? 어디야 저거 어디야? 어 뭐야 이거? 이거 하회타 뭐야 저거? 어 뭐야? 어아 거실 아니야? 어디야 저기? 아 침실 침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안 볼게요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나 이거 걸리면 이거 정지 먹어? 정지 먹어? 아 저게 와!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씨, 벽이떡에 사람 머리! 어 아, 뭐야 이거? 아, 뭔데 진짜? 와, 나 진짜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아니, 이름도 알려보지 못하고 나 그냥 정지먹을 뻔했어, 방금! 와, 딱 깼다! 받아봤다! 와! 너무 잘했다! 와 진짜 나 이름도 알려보지도 못하고 정지 먹을 뻔했어 <웃음> 아니 갑자기 그거 나오는 건 아니지